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분양 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10명 뽑는 상황에서 물론 초과를 했습니다. 저번에 동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동구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캔슬이 됐었고요. 이번 같은 게일서는 저도 마찬가지 금액이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뭐 따로 수술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최초에 유튜브 개설을 했을 때 잠재적으로 미분양 할인이라 하는 것을 진행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회원방을 만들었고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수억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오래 가입했는 회원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찬조 후원이 아니라 정형원 이상이라고 마찬가지 얘기를 드린 내용도 있지만 실제보면 우리가 아파트 할인을 받으면 수억원 할인을 받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입을 했을 때 예전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 P를 주고도 구입을 한 사례가 있죠. 하지만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미분양 할인의 우선권은 본인이 선택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회원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분들이 하지 않을 시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은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장수는 자기를 믿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저도 좋고 저만의 색깔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금액은 참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구간별로 제가 금액을 더 올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있다면 뭐 저층, 중층, 상층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는 상층이고 최초 금액은 분양된 금액이죠. 7억 2천에서 7억 4천 정도의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에게 접수된 매물은 대부분 결격 사유로 인해서 완판이 되었는데 따로 취소가 돼서 빼놓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열 가구 나와 있는 중에서 지금 대부분 초과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열 가구 한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뭐 청수별로, 뭐, 최고청은 조금 더 뭐, 금액을 받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억에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제가 구간별로 4억 1000, 4억 2000, 4억 3000 얼마든지 정할 수도 있고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오픈을 다 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제가 앞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중간 입금되는 중도금이 없습니다. 중도금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도금 없이 뭐 몽땅 사억이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사억을 지금 미분양 어, 중공정인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일부 계약금 뭐 1억, 2억을 넣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억에 대한 금액을 진행하면서 10명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10명 법인을 만들어야 돼서 10명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으로 해서 4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10명은 법인 40명에 해서 개별로 해서 자기들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나 전문적으로 이런 쪽에 많이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게 안전입니다. 뭐 저도 이런 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좋고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지만 마지막 최종 선택은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익증권 반영이라든지 분양증 반행이라든지 신탁사 확인 방법이라든지 물론 마찬가지 법인에서 진행되어야 될 모든 부분들과 또한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물론 일군입체 브랜드 아파트고 남아있는 아파트의 개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 목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또한 제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10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제 몫이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제 몫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실제 후원, 찬조, 이런 것이 아니라 정회원 이상에 대해서 따로 제가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 향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걸로 마지막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양회사에서 요구하는 비밀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게 밖으로 새 나가지 않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얘기를 다 드리지를 못하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혹여나 뭐이억 분이 여유가 되지 않는데 신청을 했는 분들 계신다면 따로 취소 문자를 보내주시고 현재 모든 시행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뭐 할인 분양하는 몽땅 금액이 다 있어야 된다 뭐 3억에 할인 분양을 한다면 3억이 있어야 되고 5억이 할인 분양을 해서 5억에 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은 분양한다면은 5억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그 자금에 대부분이 있어야 되고 중독은 발생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고 유튜브 닉네임과 카페의 실명제 닉네임을 확인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따로 미팅을 조선을 해서 회사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시행사들은 한 달이 건너서 자기들끼리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면 계속해서 저한테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에 대한 구입에 대한 내용들은 물어보실지 몰라도 아파트라든지 대강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공식적으로 오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줄을 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기다려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